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요 썸머 글리터리 너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꾹! 자,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 스틸라의 뷰튜버로 선정이 돼서 4개월 동안은 스틸라의 제품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스틸라 제품을 위주로 해서 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딱 스킨케어만 한 상태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 프라이머는 스틸라의 원스텝 코렉트 제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피치, 그린, 라벤더 세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컬러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오면서 울긋불긋하거나 칙칙했던 피부의 톤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프라이머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긋불긋하고 홍조가 살짝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스텝 코레팅을 사용해주면 좀더 아침에 편리하게 사용할 을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가볍게 밀착이 되면서 바르면서 느끼는 게아 세럼을 바르는 느낌. 엄청 촉촉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여름에 보면 매트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촉촉한 타입의 프라이머를 사용해주면 안은 촉촉하고 겉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바르자마자 바로 밀착되는 느낌이 바로 드실 거고 아 정말 가볍다 라는 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 투명하게 비춰지는 게이 제품의 특징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파운데이션을 세미매트한 타입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태닝을 하다 보니까 좀 피부톤에 맞게 선택을 해봤고요. 언리미티드 브리더블 레스팅 파운데이션 364 컬러와 펜티 뷰티의 프로소프트 매트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해봤고요. 이거는 230 컬러를 선택을 해서 두 개를 믹싱을 할 거예요. 두 개를 믹싱을 해서 제 피부 톤에 맞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너드 메이크업 연출도 있기때문에 약간 태양에 그을린 듯한 그런 피부톤을 위해서 약간 뭐 제가 태닝한 것도 있지만 피부톤을 좀 다운시켜서 메이크업을 연출을 할 예정이에요. 제가 잡티있는 부분은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으로 한번더 커버를 해줄게요. 아이메이크업을 해볼건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이섀도우는 스틸라의 노빌리티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대부분 컬러들이 핑크 컬러들의 톤온톤으로 컬러들이 이루어져 있고 매트 타입과 쉬머 타입이 같이 되어 있는 팔레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컬러들을 보면 정말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아, 컬러 정말 잘 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팔레트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얇아요 이거 내 그냥 파우치 말고도 그냥 내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어, 가지고 다녀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니고 약간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은 사이즈 컬러들이 정말 가볍게 밀착이 되면서 발색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스틸라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섀도우 팔레트 같은 경우에 가루날림이 진짜 적은게 특징인데 이 제품도 역시나 가루날림이 적더라고요이 스틸라의 특징이 바로 그 글리터 장인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쉬머와 메탈릭한 느낌을 정말 잘 뺐어요 아 보면서 아 진짜 살짝만 발라도 진짜 역시 장인답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바를 컬러는 바로 이 컬러예요. 가볍게 터치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팔레트의 컬러들이 핑크톤인데 거의 대부분 로지로지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핑크의 그 로즈톤을 살려가지고 톤온톤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거예요 같은 컬러를 가지고 언더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핑크 컬러들로 솔직히 아이 메이크업 잘못하면 엄청 촌스러워 보일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컬러들이 약간 말린 장미 컬러들의 컬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렸을 때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상큼한데 너무 딥하지 않은 컬러들이기 때문에 너무 정말 컬러들을 오묘하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같은 컬러로 언더 부분에 끝 쪽만 연결할게요. 스틸라의 매트메탈 팔레트의 이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해서 이 경계선을 풀어주면서 노즈쉐이딩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같이 이렇게 코가 낮으신 분들은 정말 생명이에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신중하게 코를 세워줘야 합니다. 로즈쉐이딩을 해줬잖아요 피그먼트를 살짝 올린 듯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위해서 히아로 컬러를 올려볼게요. 눈두덩이 동공 위쪽을 살짝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톡톡톡 올려주도록 합니다. 이 실버펄이 과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영롱영롱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제가 이제 언더 쪽에 이제 살짝 애교 겸 글리터리한 느낌을 살짝 올려줄 건데 살짝만 올려도 되게 자연스럽고 컬러들이 엄청 예쁘게 연출되는 이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품꼭 사용을 해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스틸라의 트라이펙타 메탈리카 립아이앤 치크 스틱이에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로즈골드 컬러인데 이 컬러가 보시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진짜 이름대로 로즈와 골드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골드가 그냥 노란 골드가 아니라 골드인데 브라운 골드도 느낌이 나면서 옐로우 빛도 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로즈 컬러야. 그래서 눈 밑에 살짝 올렸을 때 그 영롱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각도에 따라서 이 컬러가 엄청 다르게 보이니까 오묘한 메탈릭한 감성이 있어요 발림성이 부드러우면서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높아요 이 컬러는 그리고 또 올리브영에도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리브영 가시게 되면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멀티라서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 스틸라 제품인데 저는 이거 진짜 정말 강추했던 제품. 이거는 꼭 사야 템. 왜 그러냐면 일단 다 듀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약간 두꺼운 브러쉬. 한쪽은 얇은 브러쉬로 되어 있어서 눈꼬리 쪽은 아이라인을 좀더 날렵하고 디테일하게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얇은 브러쉬 그 다음에 점막 있는 쪽은 좀 두꺼운 브러쉬로 해서 사용을 하면 너무 좋은 제품 저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고양이 같은 눈매를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꼬리 쪽은 얇은 브러쉬로, 점막 쪽은 두꺼운 브러쉬로 사용합니다. 아이라이너 위에 시머리한 브라운 핑크 컬러로 스머지를 주도록 할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제품은 엄청나게 얇게 되어있어요. 1.4mm의 스키니 마이크로 팁으로 되어있어서 정말 정교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썹처럼 한올한올 그릴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정말 부드럽게 그려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살짝만 터치해도 정말 잘 그려져요. 눈썹 앞머리쪽에는 세워서 한올 한올 그렸을때 내 눈썹처럼 정교하게 잘 그려지는게 보이죠? 뒷부분에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의 꼬리쪽 컬러를 정리할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고 마스카라를 사용할거예요 제가 사용할 마스카라는 스테이 올데이 마스카라 인텐스 블랙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 마스카라가 진짜 신기해요.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 한쪽은 브러쉬, 한쪽은 B타입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있는 더블 브러쉬인 거죠. B타입으로 뿌리부터 안쪽부터 잡아서 올려줍니다. 속눈썹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다 잡아서 올려주고 더군다나 뿌리 안쪽부터 잡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딱 올라가는 속눈썹을 볼수 있어요. 이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눈썹이 정말 짧으신 분들도 좀더 길게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치크를 올리기 전에 쉐이딩을 좀 해줄 거예요. 쉐이딩은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트리플 원박스를 선택을 해봤고요. 얼굴에 불필요한 부분을 좀 돌려깎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크를 올려줄텐데, 치크도 스틸라의 제품으로 올려볼거예요 스틸라의 소프트 글로우 파우더 브러쉬. 서울 시덕션 컬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컬러가 오늘 전체적으로 핑크 컬러의 톤온톤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 로지한 핑크인데 흰기가 살짝 있는 로지핑크의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 볼 위쪽으로만 살짝 올릴 거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용해서 코 쪽까지 살짝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았는데 너드의 메이크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주근깨죠. 주근깨, 연출, 주근깨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로레알 네. 그 헤어에 뿌리는 제품을 선택을 해봤거든요. 컬러는 다크 브라운인데 이게 사실 주근깨 연출제는 정말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이게 뿌릴 때 정말 촥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뿌리기 전에 살짝 칙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옷에도 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다가 약간 수건을 올려서 뿌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죠? 이렇게 됐으면 사용했던 퍼프를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파운데이션으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불필요한 부분은 파운데이션 퍼프로 지워주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근깨가 연출이 됩니다. 입술을 발라볼 거예요. 스라 스테이 올데이 리퀴드 립스틱이에요. 제가 사용할 컬러는 살리나 컬러인데 누디한 살구 핑크의 컬러예요. 촉촉하게 크리미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올리자마자 바로 픽싱되는 매트 타입의립 제품인데 이게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던 세포라 제품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입에 올리, 입술에 올리자마자 약간 페인팅처럼 싹 말리면서 이게 픽싱이 딱 되는데 무겁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진짜 몇 번이고 계속 써봤는데 한번 발랐는데 아침에 발랐는데 출근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만큼 유지력이 너무 좋고 심지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가벼운 텍스처예요 립 메이크업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변신해서 올게요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윤리였습니다. 오늘도 밀리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